네, 반갑습니다. 무료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어, 더 마르스 토큰이 오늘 그 12월 26일 17시를 기점으로 해서 MEXC 거래소에서 어,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어, 우측에 보고 계신 것이 이제 MEXC 글로벌 거래소의 이제 어, 초당 변화하고 있는 이 가치입니다. 어, 43원 정도로 이렇게 어, 출발을 해서 지금 초당 변화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어, mxc 거래소 글로벌 거래소 상장과 어, 이제 마찬가지로 요 시점 이1 7시가 되는 이 시점에 어전일 대비해서 가격이 이제 어, 그래프 상으로는 크게 오른 것으로 되지만 그별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구간별로 봤을 때 크게 올랐다가 다시 이제 mxc 글로벌 거래소와 어, 비슷하게 유사한 구조로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렇게 다시 네, 또 형성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어, 그 여기 현재 지금 mxc 거래소는 지금 어, 0.02960 달러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어, 거래소의 추가 상장 이란 개념은 유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코인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는 어, 좋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 서비스 입장이 좋기는 하지만 어, 가격적으로는 예전과 같이 글로벌 거래소 추가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가격적으로 막 크게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어, 않습니다. 요즘 패턴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 MRC 토큰의, 마르스 프로젝트에 대한, 어, 집중을, 어,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자, 마르스 토큰, 어, 아직까지 정식 메타버스가 출시가 되려고 하면 아직 1년이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네. 관망해서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